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양 지수가 어, 그래도 어, 반등을 해주면서 어, 아주 뭐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걸로 어,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그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뭐 드론 관련 주, 어, DTNC 오늘 상한가를 갔죠. 또 화장품 주,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 같습니다. 어, 이두개 섹터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어, 드론은 어, 그, 북한 드론 관련해서 우리나라 드론 관련주들, 연관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화장품주 하면 짝꿍이죠. 면세점. 화장품 오르면 무조건 면세점이 오르죠. 뭐,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 그리고 화장품주 얘기 나오면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어, 뭐, 이거는 뭐 거의 공식이죠. 이걸 물어보면은, 어, 이걸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힘듭니다. 이 수학 공식을 뭐 풀어서 해석해 달라는 뭐 이런 얘기기 이 때문에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암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영원한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 한동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오리콤노을 어 그외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큰 폭에 상승했던 것들이 조정받고 또 밑에 하위단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섬유 쪽어 전시가에도 얘기했지만 대장주 FNF가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섬유도 어 항상 이 업종의 대장주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면세점 JTC 글로벌 텍스프리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몇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화장품 제조가 오늘 상하가 가면서 드론 또, 화장품, 뭐이두개 어, 상당히 강하죠. 펄을 보시면 36배죠. 어, 1, 2, 3분기 797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얘와 짝꿍인 한국 화장품, 얘는 어, 2원을 벌었죠. 주당 4,440원입니다. 펄은, 아, 펄은 4,440배죠. 그리고 PBR은 이 중에 가장 높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한국 화장품이 어, 그 정도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움직임은 가장 좋죠 이 두개 섹터가 화장품 하면 이 두개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 외에 이제 대장주로 갔던 뭐 애경 이라든가 cnc 오늘 역시 신고가를 쓰면서 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어 요기에는 이제 포함되지는 못했죠 그동안 이제 계속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천억 원대 수준이죠 대부분 다 상승률 어 10%, 어10 이상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2 0억 되는 게두개 종목, 나머지 다 천억 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습니다. 이게 어,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토니모리, 청담글로벌 이두개다 이제 면세점 관련 기업이죠. 면세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개 기업 어, 면세점에도 해당이 되고 화장품에도 해당이 되는 토니모리, 청담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천억, 2천억 대 수준이고. 또 어, 보시면 특징 있는 게 용기 관련 화장품 용기 기업도 이제 급등을 했죠. 연우 또 펌텍이 어, 요런 종목들 뭐 10% 4% 아주 높은 상승률이죠. 연우가 2,400억 대또 펌텍이 2,000억 대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 특징적인 게 이제 국내 상장 중금 기업 어,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여기. 우리가 한알령 해제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컬러레이 그리고 오가닉이 어, 두 개는 어,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 상장된 기업 보시면 컬러레이 퍼 9배 수준 여기 화장품 주지에 가장 낮죠 PBR이 가장 낮은 놈은 오가닉이죠 이거는 어, 실적은 찍히지 않지만 어, PBR은 0.11로 가장 낮습니다 이, 이 두개가 이제 가장 낮죠 PBR로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8% 9% 가까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낮은 놈은 어, 제닉이 그리고 오가닉도 이제 500억대 수준이죠 그리고 본느 500억대 그래서 아주 뭐 낮은 시총에 있는 기업들 아주 뭐 좋습니다 움직임 그리고 어, 제닉이 이중에 이제 가장 낮죠 얘도 이제 실적은 찍히지 않지만 어, 오늘 이제 6% 가까이 이제 올리는 모습이죠 그외 에이블 리더스 어,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습니다 지금 5%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나오는 놈 보시면 이제 오가닉이 제닉이 리더스 ctk 그리고 라파스 뭐 이런 종목 이런 어, 종목 은 이제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펌테기는 퍼 1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을 한번 보시면 1배 정도, 1배 이하에 있는 기업을 보시면 펌테기가 0.96, CTK 0.6, 아모레지 0.98, 그리고, 어, 코스메카 예, 0.76입니다. 오늘 20% 급등을 했죠. 그래서 만원선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 보시면 이제 부채가 뭐 거의 뭐 100%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죠. 뭐 100이 넘는 기업 뭐몇개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그리고 거의 이제 부채가 없는 기업들을 보시면 이치암불 6, 컬러레이 5, 네오팜 7, 프롬바이오 9배, 어 케어젠 7. 아주 그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놈들 아주 잘 날라다니죠.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이런 어, 부채가 낮은 기업, 아주 좋습니다, 움직임. 어, 대장주죠. 화장품주의 대장, LG 생활건강, 뭐, 이 무거운 주식입니다. 11조 2천억대의 이 주식이 아주 뭐, 가뿐하게 뭐, 날아다니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총 1위는 이제 LG 생활건강. 어, 그럼 몇개 종목 한번 차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맛집 어, 한국화장품 제조 보시겠습니다. 제200일선 뭐 강력하게 오늘 뚫으면서 어, 대량 거래량으로 200일선을 가뿐히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거래량은 어, 평소 거래량 요 보세요. 얼마 안 되는 거래량이었던 거래량으로 지금 조정 중이었죠. 한번 급등 후에 아, 그리고 이 라인을 이제 더 이상 빼지 않았습니다. 지금 22,000원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오늘 급등을 하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상한가.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장기 평선 200일선도 이제 가뿐히 돌파한 모습이죠. 다음은 토니몰입니다. 보시면 뭐 20일선을 거의 뭐 유지하면서 상승했었던 종목이죠. 한번 이제 급등한 이후에 거의 한 반달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어, 단기간에는 이 5,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주체는 이제 이렇습니다. 다음은 연우입니다. 아, 얘도 한번 이제 급등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뭐 상한가 한번 찍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급등을 했었고 어, 지금 18,000원대 이 라인을 계속 이제 조정받는 기간에도 어, 지켜줬던 라인이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전에 있는 고점때에서 계속 이제 무너졌던 라인이죠 그래서 이 2만원대만 좀 넘어주면 또 흐름이 좋아보이는 연우 아 다음은 컬러 레이죠 중국 상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 상장기업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1150원대를 거의 이제 지키고 21선도 이탈하지 않았죠 보시면 21선을 이제 지켜주면서 상승시켰던 종목입니다 아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뭐 상장 이후에 뭐한 번도 어뭐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이지만 지금 보시면 750원대부터 급격히 반등하면서 지금 천원 라인도 지금 돌파를 했죠. 아 다음 은 한국콜마입니다. 이 화장품주의 이제 대표주자죠. 거의 뭐어 지금 조정도 거의 뭐어 약하게 받으면서 21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에 52주 최고가 수준인 이 5만 원 라인에 이제 바짝 근접해 있죠. 약한 12% 정도 더 상승해주면 어, 이 5만 원 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한국홀마 다음은 LG생활건강입니다. 어, 화장품 주의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 결국 이제 200일선, 장기 이평선, 어, 20일, 60일, 120일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어, 201선까지도 지금 살짝 뚫으면서 올라온 모습이죠. 아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들이죠. 이 면세점 뭐 어, 화장품주, 항공주, 카지노주 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고 신고가를 쓰면서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지만 어, 대다수의 개민 투자자들은 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여기. 어, 반도체나 2차전지, 그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짭짤한 수익을 주는 종목은 다 요런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